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우리 한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20, 172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26절 한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5대 사역 중에 힐링 사역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힐링 사역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신할교회 예언사역팀은 매주 오후 2시부터 2시 45분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격려,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어떤 목표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잠시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더 세울 수 있을까?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서로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언사역부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사역을 섬김으로서 먼저 나에게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예언사역을 해야 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더 세심하게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께서 예언을 받고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으셨다고 하셨을 때저 또한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됩니다 막상 예언을 받고 오니까 너무 그 예언 사역을 받은 것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날의 감동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삶의 어떤 순간적으로 마음이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고 느껴졌을 때마다 그예언사역 녹음한 것을 듣게 되면 다시 그날의 감동과 또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 내삶에 다시 재현되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힘을 얻는 그런 아마 복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예언 사역을 적극 추천합니다. 홍선범 목사 김영삼호 가정입니다. 세의 교회를 이렇게 우연찮게 방문하게 되었고 어, 너무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친 후에 예언 사역을겠다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저희 부부가 먼저 연사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성숙한 교회, 성숙한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세워나갈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고요. 학자들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는 게 나의 은사일까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한 번도 또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렇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이런 연사약을좀 풀어내고 성도들을 좀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데 어, 우리가 함께 쓰임받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좀 그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예언 기도를 통해서 어, 위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아, 진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사역은 성령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기쁘신 사랑으로 질병과 상처의 치유 영적 묶임으로부터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치유사역팀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치유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이 불꽃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육이 회복되어 치유의 기적이 들풀처럼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유 어, 사역을 하면서 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의 선포 기도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하였고요 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저 병났기를 바라는 소망이나 강구가 아닌 이미 지유하신 것을 믿음에 선포할 때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기도와 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4님한 분이 치우기도한번 받아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한 날은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갔어요 근데참 울면서 기도를 받았어 분노 같은 게 자주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짜증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좀 많이 있었거든 그게 없어지고 평안을 얻는 걸 내가 너무 절실히 느끼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뭐 그냥 아무나 사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지 뭐 어두운 마음은 전혀 내한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왔어요 막연히 그냥 경험은 없지만 좀더큰원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사회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아 조금 조금씩 평안의 짐을 집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 그렇게 느끼게 됐었어요. 몸 속에는 여러 가지 간 낭종도 좀큰 낭종이 있었고, 8cm, 뭐 9cm 그런 거 있었고, 또 목에 후두에도 혹이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후두에 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간의 낭종도 그게 오래됐었거든요. 내가 몇 번이라 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봐도 3세에서 그 이제 줄었다는 거예요. 완전 아, 네, 할렐루야죠. 아, 하나님, 이이 이 교회에서 이지유사역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감정이 변화나 그리고 또 몸에 어떤 아프고 통증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겁나지 않아요. 어냥 와서 그냥 기도받고 할렐루야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사역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치유와 영 가운데 많은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힐링 사역된 헌신 예배를 오후에도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도 많이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또 힐링사역팀 도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간증자들이 사실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두 분씩만 두 분씩만 제한했거든요 많은 여러분의 삶에 큰 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성령님 크게 따라 합시다 진리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얘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자그마한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그 꼬마가 드디어 물었는데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그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이렇게 놓고 자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질문을 받고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야 미안하다. 나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한번자 보고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또 밖에 빼자니 또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수염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그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그것을 의식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셔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마치 답안지 채점을 해 주듯이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잘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만약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르치, 가르치는 일 생각나게 하는 일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는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세상의 지식을 뜻할까? 정치나 철학이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경제 이런 지식을 말하는 모든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것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도 해주셨고 새로운 계시도 알려주셨고 개명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축사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셨는데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알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아 그때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가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그렇게 달라졌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했는가 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만 봐도 그런 장면이 몇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무엇은 말씀으로 반응한 거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반응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또 뭐라고? 가능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캄캄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가령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의 심령이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박사 학위를 해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까지 온통 물음표, 의문사로 남아 있었던 것이 감탄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물음표만 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주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온통 의문이었어요 해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교훈을 비롯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훤히 깨뚜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님이 부활습전 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매우 짧은 기간이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오리에서 회당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 않나?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나? 아니 언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서 박식해졌습니까? 공부할 틈도 없었을 뿐더러 공부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큰 두루마리였는데 그 두루마리 풀어야 구약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개인은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일일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시평과 요엘스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하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은 너무나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 여러분은 꼭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실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리의 어부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친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지식은 알죠? 성경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성령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이 말 지하다 성령 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자연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제자들이 성령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잘 몰랐는데 성령받고나면 훤히 깨뜨어졌다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에게도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제자들도 성령 받았고 우리도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하시는가?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해드리면 Yes! yes.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어, 이렇게 된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개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개시 계시. 그러니까 성령님은 개시의 용이고 성령님은 지혜의 용이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개시라는 것은 배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은 오묘, 오묘한 구원의 도리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가려졌던 베일이 이렇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겨지면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늘컵커 뭐 있어서 아마 잘 알겠지만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 여기다 시 그러면 보자기 천을 딱 덮어놓으면 아저 안에 뭐가 있을까? 천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보자기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보자기 천을 싹 드러내면 어컵 있네, 어 마이크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가려진 베일을 벗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졌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제자들은 오묘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성경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도 들었어요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깜깜했는데 무슨 얘인지잘 몰랐는데 아 지난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아 바로 그 말씀이었네 그 순간 개시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개시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전에 몰랐던 말씀이 지금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막 머리만 아픈데 지금은 이 말씀이 오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니까 할렐루야! 열어주시게 되니까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의 하시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와 따라합시다 조명하신 조명하신 일루미네이션 그렇게 야,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조명 우리 교회도 조명기가 많지 않습니까? 음. 이 조명이 없으면 저도 안볼 거예요 성경제도안볼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불다한번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 들어와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조명하심, 적당한 빛을 밝혀서 무대를 보게 하고 우리가 누군지 보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말씀을 귀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조명하심,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알아요 그러나 깨닫고 적용된 것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감동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경지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개시하심과 조명하심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 네. 자, 성경 펴놓고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마음의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 네. 성령 의 조명하심과 개시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네.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네. 만일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요 깊이 있는 설교는 못 알아듣습니다 듣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구수한 이야기로 막 울렸다 웃겼다 하는 설교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웃고 즐거워하겠지만 재미와는 거리가 멀고 딱딱하기만 설교를 40분씩, 50분씩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면 설교 팁을 이렇게 주세요. 설교는 20분에서 25분만 하세요. 더 이상 넘어가면 해중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타임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설교가 인기 있으려면 설교 시간은 20분에서 25분에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짧게 잘 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저는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할 재간이 없어요 설교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의 제주로는 20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 근데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4, 50분 설교를 듣고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잘법도 한데 다들 제가 요거 강조할게요 다들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그 마음을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굽뻑굽어 졸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정신이 바짝 차려져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겠구나가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예배가 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흥분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네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은혜이고 기도도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신앙생활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최선 다한다고 이 설교가 영적인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준비하고 제가 선포하고 설교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개시로 역사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할렐루야.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 꼭 이번 주일도 내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전 정말 말체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좀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는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최고 개그 부반장까지 해봤거든요. 한 번은 반장이 안 보여 부반장 보고 시켜서 뭐 선생님 그 부탁한 거 아이들 보고 전달하래.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거 말도 잘못 하는데다가 더듬이다가 또 내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나와서 설교한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가 감당이 안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더 환하게 더 환하게, 더 환하게. 더 환하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맞죠? 조명이 좀 어두우면 어, 이게 뭐야? 이게 좀 더듬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환하면 분명하게 알수 있듯이 이왕 역사하실 바에야 환하게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하게 비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조명을 더 환하게, 더 밝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 성령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침침한 상태로 계속하는 경우도가 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를 태도를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자.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막 몸에 막 소름이 막 돋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바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더 따라해 보실래요? 부지런히 배우고 사모하자. 자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첫째로 지도자들에게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거든요 그 성경에는 지도를 받지 않아도 읽자마자 금방 깨달아지는 기본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꽤 많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배우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오늘도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게만 하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죠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연속극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방영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남았는데 광고는 언제 끝나나? 오늘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왜?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렇게 마음을 주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요? 오늘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던가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주는 일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말씀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한두 줄 읽고 넘어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의 체험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 체험 쉽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문장의 짧은 기도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의 설교와 달라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셔요 제가 본당에 앉아서는 그때 말씀이 잘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더 켜서 보니까 어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깨달아집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아, 그때는요 아마 대부분 졸았거나 피곤해하거나 앉아서 딴 생각했거나 아마 그런 시간이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 정신이 바짝 들면서 유튜브로 된서 설교를 볼때 그때도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사모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사울의 예를 한번 듣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 성령에 떠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교만과 내 고집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성령께서도 가르칠 수 없는 자는 아닌가? 오늘도 성령님은 가르치심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양만 보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교만, 태도를 보니까 전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시면회개도 일어나고 순종하기도 하고 나의 그익과 정반대 방향이라 할지라도 방향 전환도 할줄 알고 만일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가르치심을 한번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살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도 꽤 괜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첫 시작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였어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용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이죠 여호와의 용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 왜 주님의 용, 성령이 그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불순종과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저주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가장 큰 저주는 이가 못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고 하나님의 영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몰라요 떠났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3회상 28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뒤늦게 써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때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사울이 인생 막판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을 때 모습이에요 인생 막판에 그걸 알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닐는지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기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떠났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그의 왕위는 유지가 됩니다 그에게 여전히 권력과 부와 왕권이라는 명예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현재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쓰임 받았던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의 사람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떠난 뒤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인데요 3회상 1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평안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면 성령의 임재의 다시 다 따라하세요 평안이, 평안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면 두려움과 평안 없음은 성령의 부재,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경쟁의식이 생겨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염려하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험담이 자꾸 나오고 그것이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사울에게 명예와 권력과 왕권이 있어도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은 절대로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해요 반대로 사울에게 아무리 해할 권한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데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왜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삽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심에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거짓된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믿고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나는 아직도 왕이고 나는 아직도 재물이 있고 나에게 아직도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것이 자기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약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절대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그 평안에 속지 않기를 추원합니다속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아, 너무 마음이 공부하고 자꾸 그래서 술 생각이나 술 한잔 하고 싶어 내가 술한잔 하고 내면 마음이 평해질까 싶어가지고 술한잔 합니다 그때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거짓 평안이죠 자 그렇게 술을 와 구워 마셨다 그술 기운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술에 취해가지고 신정이 술에 취해가지고 뭔가 조금 평안할 줄 몰라도 자그 다음 날 주일 날 교회에 왔을 때그 평안이 지속됩니까? 지속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어? 뭐 장인데. 아, 이게 진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기뻐, 이런 찬양을 드려도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에서 여러분 그 은밀한 죄로 평안을 삼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가는 자리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거부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거부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성령의 가르침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한번 쓰임 받다가 어제의 사람이 되지 말자 사울은 의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의제의 사람이 될 거냐 오늘도 쓰임받는 오늘의 사람이 될 거냐 그 차이가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책망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방어적이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가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지요 사울이나 삼손이나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사울과 삼손의 차이가 뭐냐 삼손은 인생 막판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오니 둔해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된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잠깐 쓰임 받다가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사울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지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도 죄로 인해서 어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성령의 쓰시는 오늘의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둘의 차이는 회개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 들렸는가 아닌가 이것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안답니다. 아멘하자. 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조용히 한번 얹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소용돌이치는 욕망으로 인해서 불의와 거짓과 보타며 살아갈 때 우리 양심을 바늘로 찌르듯 콕콕 찔러주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하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삶의 성령인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분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아선 되겠습니까? 매 순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거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많이 역사하셨네. 그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 지잘난 줄 알았거든. 목사님의 은혜를 잘 끼쳐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에서 아니, 좋은 교회가 그걸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가르쳐 주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에 성령님 무시하고 사아온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부터 성령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릴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환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e r e s a reason to 날마다 기억하 m 하나님 d y but I'm not a k i y o 하나님 I didn't 의 h i n k y o 면 didn't know the g 이 y You're not a mother's mother. There's a way to stop the m o 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n g 하는 be a mother. w 시 r e g 성령이 무시하고 살았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란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떠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성령님 우리 왕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이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품안이 안 돼달라며 사지나 서형님의 대답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지어도더 맺히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변경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언제 생각나게 할수 없게 됩니다 이 영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뭐냐 하 또가하성하나님여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여러분 한번더 기도하실 것은 그동안에 성령님 너무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금심하게한건 아십니까?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감사합시다 성령님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게 되어사 오니 성령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근심께 마옵소서라고 감사와 기도로 한번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마다 약사하셨습니 성령님의 성령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신혜신을 오래사서했는대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자람의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셨습 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내게 하여 주옵소 떠나지 아니시고 오늘도 오늘을 주시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오늘도 마실의 감동을 주시라 떠나지 아니시고 오늘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란성가 제 안에 계셨군요 성령님이 그동안에 제 안에 계셨군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 분명하군요 오늘까지 진리로 이끌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님 제 안에 계셨기 때문이고 지난주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은혜 받았던 것 말씀 깨우침 받았던 것내 안에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 성령님 내 안에 계셨군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하시니 이제서 알게 하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에 떠난 서울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봉헌합니다 10의 일조와 각종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중한 시간으로 기중한 봉사로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옵시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타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함께 하시는 기쁘고 평안된 삶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 yeah.